안녕하세요. 페이스란 사회과 원장 이준수입니다. 턱이 넓어서 이렇게 사각져 보이는 거를 흔히 이제 사각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이는, 어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사각턱 수술이라고 하는, 어이 턱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갸름하게 만드는 수술이 있고,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교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 교근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앞에서 볼때 크기가 작아진 효과를 이용한 사각턱 보톡스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어 턱이 넓고 사각턱이신 분들이 사각턱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을 건지 이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데요 어, 사각턱 보톡스로도 턱의 각 부위가 줄어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정면에서 볼때 줄어든 효과는 어, 적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사각턱 보톡스가 그럼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일단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한, 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효과 기간을 가진다고 보겠고 그 봐서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술을 반복하다 보면 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더 이상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어, 교근이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얼굴이 넓을 때이각 부위만 넓은 게 아니라 턱의 이 중간 부위부터 넓은 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턱의 중간이 이렇게 불룩하게 넓은 경우에는 뒤만 줄었을 때는 턱의 모양이 오각형처럼 보이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닥 그렇게 모양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술은 어, 턱의 모양을 이제 보기 좋게, 어, 뼈를 줄여가지고 갸름해 보이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술은 뭐 거의 이 턱뼈 전체를 조각하듯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뭐각 부위가 발달했다든지, 중간 부위가 발달했다든지, 뭐 요즘 같이 하는 턱끝 수술로 턱끝 부위가 모양이 안 예쁜 거를 동시에 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얼굴형에 대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번 시술하고 영구적으로 효과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사각턱 수술, 턱을 줄이는 안면윤수술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